안녕하십니까. 목소케프입니다목소케프에서는2018 기획 시리즈로 생활인터어 필름을 시리즈로 올 1회씩 매월 첫주 목요일에 종료별로 올리고 있습니다. 생활인터어 필름이란 지금까지는 영상으로만 기초적인 기술을 보여주는 데서 좀더 디테일한 기술을 설명함으로써 우리 실생활에 활용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상업적으로 좀더 잘하기 위해서는 학원 등에서 배워 가지고 현장 실습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두말할 나이가 없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집에서 간단히 활용할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생활 인테리필름 제 2탄 오리지 문틀 붙이기 문틀 리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 이문악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이문악구문악구 또는 문틀 이렇게 이야기를하지요이 문틀은 8 음, 8 0에2 0 4 8짜리 문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즈가 확실하게 나와줘야 다음에 우리가 실측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틀은 880에 2048이다 이렇게 하면은 문짝은 약한 815에, 815에 2000으로 쓰면 되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문자 사이즈는 이렇게 크고 그 다음에, 음, 문 악구, 앞구, 문구는이 두께, 이 두께는 40에 이 넓이는 130짜리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는 130짜리, 130짜리 이렇게 투바이고, 그 다음에 이 두께는, 이 두께는 40이다. 40이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30이거든요. 30인데, 이 홈이 10, 10이 파져 있어요. 홈이. 이 홈, 이 홈이, 이 홈이 보시면은, 이렇게 파져 있는 게, 이게 10mm가 파져 있고, 이 홈이 130으로 깊이가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인 사이즈가 40이 되는 거죠. 40. 40에 130짜리 다 이렇게 홈은 10mm로 해가35 홈이 깊이가 파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도 어, 이렇게 10mm로 여기서 10mm 홈이 파져 있으면은 10mm 홈이 파져 있으면은 이 10mm 홈이 음, 뒷면에도 또 일정하게 같이 파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에도 40자리에서 10mm로 파져 있고 뒷면에도 뒷면에도 그렇게 파져 있다. 똑같이 파져 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이 중간에 남는 부분은 60이 남는 60이요. 중간이요. 아셨죠? 그래야지만, 이게 사이즈를 알아야 아중에 실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문틀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틀 사이즈에 대해서는 이론을 올려놓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서 문틀 사이즈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음, 문틀에 대한 소개는 음, 이만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작업. 음, 기초작업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기초작업은 우리가 문틀이, 문틀이 새로운 문틀이 아니고, 요 문틀이 아주 새로운 문틀. 새로운 문틀이 뭡니까? 새로 짠 문틀. 그리고 전기대표지를 해가지고, 손대표지를 해서 깔끔하게 놓으면 기초작업 할게 없겠죠. 바로 거기다 프라이머 칠해가지고 붙여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품을 이쪽 리폼을 하게 리폼을 리폼을 해야 되니까 리폼에 대한 기초 작업을 지금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폼 대한 기초 작업은 새로운 데다 붙이는 기초 작업 전적으로 다르지요. 잘 들어보시고 우리 집에 흔 문틀을 붙일 때 기초 작업이 철저하게 되어야 기초에 철저하게 되어야 필름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초 작업과 일단계 설명을 하고 2단계 가서 2단계 가서 음, 그 다음, 거기서 다시 실측하는 요령하고, 그 다음에 필름 재단을 하고, 붙이는 거 2단계에서 할 겁니다. 자, 기초작업. 니품 기초작업. 1단계가, 이문짝이 오래되면은요. 문짝이 오래되면은 요 문짝이 어떻게 되겠어요? 필름이 붙여 있었으면은 필름이 군데군데 떨어져 있을 거고. 근니 보니까 그러니까 니 새로 필름 붙이려고 하겠죠. 그다음에 페인트가 칠했으면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을 거고. 또 이런 데는 막 코너비트를 코너비트를 뭐 코너 비트를 안 박아 가지고 코너 비트를 안 끼워 가지고 찍혀 가지고 있을 거고. 이것을 우리가 퍼티를 음... 가지고 퍼티 퍼티를 가지고 메꿔주는 거거든요. 퍼티는 음... 일종의 충전재예요. 다시 말하면 홈 같은 데를 메꿔주는 거 퍼티거든요. 퍼티. 프러티. 그래서 퍼티를 가지고 이게 벗겨져 있으면 최대한 구두칼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 벗겨내고 우들투들 하겠죠. 안 벗겨진 거구두 놔두고 다 뱉길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홈이 파여있으면, 홈도 깜깜하게 청소를 하고, 먼지를 털어내고, 그래, 퍼티가 들어가면, 뜨질 않으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떼어낸 데는 떼내고 놔둔 데는 놔두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퍼티를 갖다가, 뭘 해요? 헤라를 이용을 해가지고, 헤라를 이용해가지고, 헤라가, 뭡니까? 헤라가. 여러분들 앞에서도 제 많이 보여드렸지만, 은 공구를. 헤라가 밥죽처럼 생겼죠. 그래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되어있고 또 철판으로 강철로 되어있고 그 헤라를 이용해가지고 단차를 잡아주는 겁니다. 여기에 단차를 깔끔하게 단차를 잡아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게 여기서 뭐가 있냐면 요 여기 홈이 간솔이 빠졌다든가 홈이 생기면 은이 홈이 깊으면 요 여기다가 퍼티를 갖다가 채워 넣으면은 마르지를 않아요. 깊은데다가. 그래서 이런 데는요. 조금씩 조금씩 메꾸면서 말리면서 말리면서 말리면서 채워 넣어야지만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절대 마르지를 않아서 작업할 수가 없어요. 단차를 잡아주고 단차를 잡아주고 깔끔하게 청소를 한 다음에 단차를 잡아준다. 그것이 이제 퍼티 작업이죠. 퍼티 작업이 끝나면 은 바로 이제 건조를 해야 되는데요. 건조. 건조는 자연 건조가 있고. 그 다음에 드라이기로 말는 건조가 있어요. 근데, 자연 건조 해도, 얇은 것은 뭐, 한 2시간, 3시간이면 마르기 때문에 꼭 드라이기를 쓸 필요가 없는데요. 드라이기를 썼을 때 잘못하면은, 드라이기로 열을 가해버리면 타버려요. 포티가. 포티가 바삭바삭 하기 때문에, 다음에 샌딩을 하고 나면은, 그게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그거다 프라이버를 칠하면은, 그걸 떠버려가지고, 거기서 홈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는 드라이기를 말리지 말고 자연 건조를 해 가지고 건말수 있으면 건조를 해야 됩니다. 건조. 건조를 한 다음에 건조를 한다음에는 예, 거기에다 가 샌딩을 해야 되거든요. 샌딩. 샌딩지는 보통 우리가 90방을 써요. 90방. 혹시 방이라는 이야기는 이 단위를 말하는데 90방, 100방 이렇게 올라갈수록 샌딩지는 이렇게 부드러워져요. 이빨이 그래서 90방짜리를 샌딩지를 쓴니다 현장에서는 이 샌딩을 갖다가 빼빠라고 하기도 하지, 빼빠, 그죠? 빼빠질 을 한다, 빼빠질. 그래서 빼빠질을 갖다가 해줘야 되는데 이 먼지가 좀 나고 하니까는 샌딩을 한다든가 빼빠질 할때 사람들이 이렇게 좀 하는데 필히 해줘야 되는 작업입니다. 필. 그 샌딩 건조로 샌딩을 하고 나면은 프라이머. 프라이머를 도포를 해야 되는데요.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에는 뭐가 있다겠어요? 유성하고 수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유성하고 수성이. 그래서 유성은, 유성은 우기철이나 장마 때 우기철이나 동절기에 쓰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쓰지 마시고, 음, 수성을 쓰시면 돼요. 수성. 오픈마켓에서 보면 많이 팔고 있으니까 쓸만큼 사가지고, 50대50으로 물을 희석을 해가 쓰시면 돼요. 유성은 뭐예요? 유성은 신나죠, 신나. 유성은 신나를 해야, 신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수성은 50대50으로 물을, 물을 사용하면 돼요, 물.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 수성을 가지고 여기다가 꼼꼼하게 칠해서 이 고구찌도 그렇고 꼼꼼하게 칠해가지고 이건 역시도, 이건 역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건조를 해야 돼요, 건조. 이 프라이머 역시 건조를, 그 드라이기를 하지 마시고, 자연 건조를 시키세요. 한두 시간이나, 뭐, 이렇게, 여러 명 같은 경우는 자연 건조가 잘 돼요. 잘 말라요. 자연 건조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맨서으로 만져봤을 때, 맨서으로 만졌을 때, 먼지 한 털도 잡히지 않도록, 샌딩을 갖다가 해주면 돼요. 이때는 빡빡 문질러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샌딩기를 해서, 시약이라고, 시약이. 일본 말로 이해해서 뭐 하겠지만, 시야기. 아주, 아주 부드럽게, 한그러 150방이나 100방 자리를 가지고 시하기를 해서 샌딩질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리품의, 문틀의, 음, 기초작업이 됩니다. 기초 여러분들은, 음, 우리 문틀 사이즈를 알았고, 그 다음에 문틀에, 문틀로 우리가 리품을 한다. 헌문틀로 리품을 한다. 그서이 면에, 이 면에 음, 찢어진 음, 앞에 바로 찢어진 어, 필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홈이라든가 거기다가 퍼티 작업을 하고 헤라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드라이기를 건조를 자연 건조를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샌딩을 차고 그 프라이머를 도포를 신나를 수성을 써가지고 프라이머를 칠하고 다시 건조를 하고 그 다음에 샌딩을 해서 완벽하게. 밑작업을, 기초작업 또는 밑작업을 이렇게 이제 끝내는 겁니다. 이런 기초작업이 똑바로 되지 않으면은, 기초작업이 똑바로 되지 않으면은, 여기다 필름을 아무리 잘 붙여도 울퉁불퉁 표시가 나가지고 보기가 싫겠지요. 그래서 절대 기초작업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 같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쪽 면, 이쪽 면과, 그 다음에, 이쪽 옆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벽에 들어가 있는 면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면은, 이, 이 전면하고, 그 다음에, 이 후면, 요 후면이죠? 그 후면만 그렇게 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음, 생활 인테리어 필름, 생활 인테리어 필름, 음, 우리 집에 몬털 붙이기 1단계, 몬털 리품 기초작업에 대해서 음, 설명을 드렸습니다.